지금 근처 오를 때마다 입구에 항상 있는 아이예요넌 이름이 뭐야? 안녕. 애교 귀여워라. 태극귀여라 손. 손. 손은 못하는구나 언니 오 갔다 올게. 먼저 하고 있어서 한채 달군 귀여워 달군이 힐힐 아! 힐 하면 원래 발 옆에 오는 달군 힐 너무 너무 어 너무 좋아 너무, 너무 좋아 아유 또 친해졌다고 또 이렇게 그니가난 이렇게 들풀이 너무 예뻐. 힐링하십시오. 달고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? 오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달군이랑 같이 올라가, 가야돼? 올라가자 오, 멋있어 원투 쓰리? 원투 쓰리? 이거는 언니 영상이 다안 당기지? 응 이게 진짜 생눈으로 봐야 되는데 앙버터가 진짜 서울에 있는 것과는 비교 안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서 매번 찾아요 우리 뭐 먹어야 되지? 앙버터 키트로 말고 돼있는 어. 거 먹자 그래 언니가 말한 게 요새 신상품 다크아즈 어.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? 진피스 브리프 모닝 2인이랑 응. 다크아즈랑 응. 나는 아아 아. 너는? 저도 나도 아아 그러면 너무 예쁘... 진짜 너무 예쁘다~ 책 요즘 책을 많이 읽어서 책 보는 게 가장 좋은데, 여기는 약간 다이어리 이런 것들도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. 절대 홍보 영상은 아니고요. 그냥 너무 이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음. 아, 지금 이게 새로운 그거라고 다크아즈? 이건 언니? 언니 케이크? 그래. 아, 못 오케이, 오케이. 완전 와 이건 진짜 완전 진짜 맛있어 음. 음. 뭐하는 아이들이야 너희들 아! 너무 맛있는 거 내가 너무 알잖아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할 거야 와 진짜 너무 이거 귀여워. 말차랑 안드레 말 버터랑 이 진짜 직접 해 만든 귤라 와, 진짜 대박이다. 내가 파다 먹는 거였는데. 맛있는데. 좋은 거야. 진짜. 나 라임도 지도안 좋아거든. 와. 너 먹어 봤지? 말차. 네. 안 달아. 와진짜 너무 맛있다. 미쳤다 여러분, 제주도 올리픽 이거 꼭 먹어 봤으 좋겠다. 진짜 오늘 이걸로 끝이, 안 <웃음>